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꺼져저 꺼져라! 정신 차려! 다시 치배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당을 꺼져라! 내일 우리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반성과 새신네 요구하셨습니다. 박지영! 박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라 같이하라! 이들이랑 같이하라! 박지이하라가와 있습니다. 김훈는 재산 축소 신고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한 우리 민주당에게 우리 민주당에게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출발자산 3천만원을 이자로 대출하겠다고 그만해 당변근로와 올림픽토로를 지어갈 공약 정말 많은 후보들이 말해왔지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당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서울이 더게 거듭나려면 오세훈 후보로는 안 됩니다 우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서울 원기한 마인드를 가진 송영길 후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송영길이야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만 민주당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 유능한 일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만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많이 받은 사랑만 누리는 각자 자유가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도 누리는 이제 그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평화와 차별로 갈라치기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송영길과 저희 민주당 후보들 선택해 주십시오 차별 없고 경참 없는 나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드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참 경참 운동 이상대책위원회 서울을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고 있는 박 당근.